확실히 외관이 그실 이제 주차장이나 행사장 있을 때보다 좀 그나마 체감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이전 코나는 이런 주차장 있, 있어 보시면 이두 개가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휠베이스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전에 투싼 15년, 16년식 이런 이제 덩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제 꽉 차요. 요즘 뭐차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시다시피 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젠 투싼이 옛날 산타페랑 스포티지급이고 아, 아 산타페랑 소렌트급이고 그냥 난장판이에요 이렇게 문, 문, 문이 문 자꾸 계급을 계급 이 일관성이 없어 아 그리고 일단 그 운전하다가 이 와꾸를 제가 보니까, 야들을 강조하라는 건 좋거든요. 약간 기아스럽게 따라하라는 것 같은데, 요즘 뭐 라이트 이걸로 밀고 있잖아요. 심리 소라이징 램프로 밀고 있는데, 이건 좋아요. 근데, 얘를 강조하려 를 보니까, 얘가 밀려났어요. 얘가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얘가 얼마나 밖에 있냐면, 차 옆에서 보시면, 거의 이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척척 싸고 났다, 그럼 이렇게 샥 밀고 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잖아요 예전에 그 견적을 한번 아신 분이 한번 사고 당하셔가지고 봤는데 이거 눈깔 나가는게 46만원 그리고 여기 무너져도 있잖아요 여기 생각보다 사람들 어 뭐, 별로 뭐접촉은어안 가도 되겠지 뭐 했는데 이거 무너지면 37만원 쉽게 말 이거 라디에이터가 좀 비싸요 88만원 이게 자꾸 얘가 얘를 얘그 용접을 없이 일자로 꽉 깎으려다 보니까 좀 멋을 부리라는 건 나쁘진 않겠거든요 그런데 정비할 때좀 많이 귀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휠도 휠이 좀 커요 19인치 19인치인데 장식이 어이 장식은 좀 현대, 현대차, 현대차 휠장식 그렇게 칭찬 안하는 편인데 휠장식좀 칭찬하고 싶은데 이거 뭐또 깔게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약간 이건 약간 뒷자리 얘기거든요 이 차가 대부분 혼자 타실 거예요 소형 SUV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의 첫차 이런 느낌인데 혹시나 뒤에 진미나 친구들 친구분들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는 여기 중간석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만약에 앉게 되면요 이좀이 센터터널이 좀 높아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짜부대서 가거든요 약간 옆에 앉으면 이렇게 압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석 탑승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차라서 그런게 아니라 전 애초에 차를 살때 만약에 뒷자리를 태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중간석을 차라리 태우지 않고 차를 차라 더 빌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네명 태우고 이 짐칸이 생각보다 아까 그보여드는 대충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짐칸이 생각보다 소형 s u v 치고 넓어가지고 차를 짐짐 싣는 거는 확실히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 뭐장 많이 보잖아요. 뭐 요즘 뭐 쿠팡이, 쿠팡이나 뭐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뭐 이런 거막 시켜 시켜 드시니까 뭐뭐 뭐 제가 보기 총알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뭐뭐 뭐 총을 얼마나 멀리서 쓰면 벙 하면서 막좀 시간이 걸릴 것같아그 다음에 이 열선 시트도 확실히 이전 소형차 이막 준중형이나 이런 좀 계급 높은 차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건데 확실히 생겼다. 그래서 기분 좋다. 그리고 뒷자리 그뒤 트렁크 한번 열어드리고 이제 적당히 왔고 설명을 끝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춤을 잘 떴어요. 이쁘다. 아 근데 이거 좀 용접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여기 용접했어요 면상은 잘 해줬는데 왜 하필 이거 용접을 하고 있냐 아간지럽시 아, 열어봐야겠다 C10입니다 짐칸은 한이 정도 나와요 이걸 러기지 이거 컴파트먼트거든요? 분리해주는 거 지하실 정도는 이 정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음료를 간단히 여기를 한 간단히 하고 이제 복귀를 할 건데 어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쪼록 이뭐 미래의 오너 코나의 오너가 되실 분들이 이 차가 상당히 이 모터가 뭐냐면 룰브레이커예요. 룰브레이커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규칙을 다 깨부수는 애들이에요. 그니까 러 좋게 말하면 악동이고 안 좋게 말하면 좀 소위 말 내부 요즘 말 내부 총질이거든요. 뭐 분탕질, 뭐 부정적인 건 너무 좀 이상한 일이 흘러갔으니까 뭐 좋은 뭐안그 패스하고 좋은 의미로 말하면 작지만 다 갖춰진 차예요. 이런 건다그랜드에서 이제 요번에큰 형님한테 다 받아왔고요. 변속기도 요번에없 여기도 없어가지고 변속기 열로 숨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변속하는 법 D. 중립 후진, 중립 이거 핀이거요 주차 어, 이거 사시면 좀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대신에 하나 좀깔끔했 있어요. 아주 현대차는 가격, 가격 좀 그만으로 쓰면 좋겠어요. 300 무슨 이 차의 견적을 계산해보니까 348만 원이 나와. 아, 3480만 원이라고 383원 미친 거 아니야? 348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조금 좀선좀 좀 봐가면서 넘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영상은 간단히 찍어봤고요 어 일단 영상을 또, 마치, 또 나중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되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